여기가, 여기가 먼저 심었던 거예요? 저 밭보다 5일 정도 먼저 심었어요 네. 순이 없어요 네. 오. 음. 저쪽 밭에 비교를 하면 순 나오는 거나 전체적으로 월등하지 여기서부터 밑에 같이 나오는데 밑에 거나 옆에 거나 크기가 거의 똑같거든 음. 전체적으로 같이 발란스를 맞춰준다니 자, 잠시 후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안동사과연구회 여기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을 모시고 지금 안동 요 사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러 왔는데 네, 네. 4월 17일인데 이 정도 세순이 올라왔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데 쉽지 않죠. 아, 가능한데 쉽지 않다. 예, 예. 대부분 어렵죠. 아, 어렵다?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보통 5월달은 지나자, 지나야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세근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지상부가 이렇게 세순들이 막 터져서 나오는 건데 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순위. 네.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퍼지는 이. 네. 이유. 자, 잠시 후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신규로 나무로 식재를 하면 이렇게 세순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밝은제도 쓰고 아미노산도 쓰고 그 여기다가 그 비에라는 성분의 약품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붓로 찍던가 스프레이로 뿌리던가 해서 이렇게 세순을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이번 제품을 쓰셨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중 지금 오늘 4월1 7일 근데 4월 초에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가 먼저 심었던 거예요? 저보다 5일 정도 먼저 심었어요. 네. 순이 없어요. 네. 오, 야, 이야... 이게 5일 먼저 심었대는데, 심었대는데 이해가 아닙니다. 안 되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 같은 품종? 같은 품종이지. 같은 나무인데? 같은 나무지. 발견 처리를 똑같이 했나요? 그거는 다른 품, 제품에 발견 처리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왜 여기가, 여기가 싸게 안 나죠? 오일을 먼번입는데 그래, 차이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지. 저쪽 밭에 비교를 하면 순 나오는 거나 뭐 전체적으로 월등하지 여기서부터 밑에 같이 나오는데 밑에 거나 옆에 거나 크기가 거의 똑같거든 음. 전체적으로 같이 바란스를 맞춰준다는 얘기 이건 작년 작년에? 예, 작년 작년에 때. 심었는데 지금 올해 순이 예. 이렇게 지금 잘 나왔다, 나왔다. 예. 이의에서상온들 네,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위에 크기나 밑에 크기나 똑같잖아, 거의. 아, 이, 지금, 잎의 크기가, 이런 게 좋은, 좋은 건가요? 좋은 거지. 그럼 여기다 뭘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간주로 처리하세요. 뭘요? 메소나하고 랜드콘하고. 아, 메소나하고 랜드콘? 예. 네. 그걸 한번 한번 하신 거예요? 한번한 거예요. 한번 했더니, 숨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많이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 네. 다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다잘 나왔어요. 이거 메소나 다 처리한 거고. 예. 이게 원래 심었는데. 아, 어떤 거요? 요게 원래 심었는데. 아, 이게 원래 심으신가요? 네. 원래 심었는데, 이래요. 이 사과나무에 뿌리가 최고 중요한데, 메소나하고 랜드콘을 썼는데, 그게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썼는데, 이렇게 활착이 잘 되면은, 그보다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거요요요 천리터에 메소나 두 병, 네. 랜드콘 두 병. 아, 메소나. 한잔나고 랜드콘. 아, 어, 요걸로 드신 거예요 지금? 네. 둘다1리터짜네 네. 아. 신기로 나무를 식재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니면 2년차, 3년차에 이제 새순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 제품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끝나면 가서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아 <웃음> 어, 회장님이 먼저 앞서가시네. 그죠. 렇 회장님 이 써보시고, 이제 좋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웃음> 네. 제가 이 주입분들한테 이제 어.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이 권중우 씨는 저희 가게 강골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저게 열정적이고 농사를 참 젊으신 분이 열성을 다해서 짓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 네. 올해 또 저게 사람을 갱신한다고 해서 메선화고 어 랜드콘을 저게 시계로 일단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어... 저는 이 사과에는 접목을 안 했었고 예. 고추나 기타 원예물 쪽에만 조금 접, 저 접목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참 반응이 좋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과나 무는 처음이죠. 이렇게 네트워이나 배송을 가서 처리하는 게이 친구가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저게 효과를 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딱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3회 정도를 저희들이 곤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언제 10회, 언제 해야, 1차, 해야 되나요? 1차, 1차 살포 이후에 10일 간격을 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12년 차 옥로인데, 예. 어, 냉해해가 동해 입은 나무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세력이 많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벽산에 성주 전문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처리를 했더니, 뭐, 꽃도 피는 게뭐 너무 많이 피어갖고, 원래. 너와이 피고, 뭐, 세력도, 이도면 뭐, 충분할 거고. 평균, 이제, 요, 꽃이 피는 시기가, 뭐, 4월 한 13일 정도 생각했는데, 한, 열흘 정도 앞당기거든, 열흘 정도. 그럼, 여기는 뭘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거예요? 그럼, 메소나하고 맨 렌트콜 같이 처리. 아, 아 메소나고 렌트콜 처리가 네. 했어요, 이밭에 예. 네. 어떤 방식으로? 맨 미니 쿨러. 밀어였는 방식으로 아, 간주로? 간주로 폈더니 넣고나서 어떤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넣고나서 꽃이 피는데 이제 뭐 하단이나 상단이나 같이 피어 있어 동시에 만개가 되더라고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분적으로 만개가 돼야 되는데 아래하고, 아래하고 위하고 똑같이, 똑같이 꽃이 핀 거예요? 거예요? 꽃, 꽃, 똑같이 피었지, 이것도 아. 꽃도 잘 피었네 예, 네, 뭐, 이제 홍로는 뭐, 전부 뭐, 꽃이니까, 어. 이제 전반적으로 꽃이 다피는다고 사과 농사 짓는 분들 네, 보시면 아시겠네. 네. 오늘 4월, 4월 1 7일이 정도면. 정도면. 그죠? 렇 그렇죠. 원래 좀 빠르기는 빠른, 빠른데, 네. 지금 여기에 젓과제를 한번두번 뭐 쳤어요. 젓과제를? 네, 적과제를 네. 이제 꽃이 너무 많이 와갖고, 네. 뭐, 꽃을 따는, 응? 꽃을 딸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뭐 인건비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저까지를 치게 되죠. 몇손 메소 랜드콘을 권하신 이유가 없니까? 지금 첫째 홍로가 세력이 안 좋기 때문에 세력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랜드콘 제이스를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게 어떤 효능이 있는 겁니까? 랜드콘 JS가 기본적으로 뿌리 발근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서 더불어 메소라는 제품이 들어가서 뿌리 발근을 시키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비력을 최대한 올려서 나무의 세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자재라가두 개의 궁합을 맞춰서 동시에 혼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Here we go.